조심하세요 조심. 이좀 열어주세요.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. 오머 조심해. 리사 조심해. 리사. 앞에 좀 지나갈게요. 이좀 어. 열어주세요. 프리시 네. 좀, 좀 꺼주세요. 벗으세요. 리사 어? 리사. 앞으로. 앞에 보세요 아. 앞에. 후리시좀 꺼주세요. 후리시 꺼주세요. 후리시좀 꺼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알세요니다 장영. 자, 면허 있어요? 면허? <웃음> 안녕보세요브레쉬좀 꺼주세요. 브레쉬 꺼주세요. 일단, 안 밑에 할까요? 안 밑에, 안 밑에. 귀에 조심하세요. 브레쉬좀 꺼주세요. 브레쉬좀 꺼주세요. 브래쉬 좀 꺼주세요. 브래쉬 좀 꺼주세요. 우리, 좀, 우리 씨 꺼주세요 호래시 꺼주세요 나오세요 호래좀 나오세요 자호레좀 꺼주세요 리사트 앞에 씨좀 꺼주세요 같이 하트 한번만 주수 꺼주세요 으아 아저씨 아저씨 죄송해좀 꺼주세요 브 플래시 꺼 주세요. 플래시 꺼 주세요. 브래시꺼 주세요. 자건너이요건너신지요 건남 거요 앞에 보세요 앞에. 그거 너무 요래시빨 꺼. 래시꺼 주세요. 브래시꺼 주세요. 아 너무 재밌어 보여 진짜 뒤에! 뒤에! 뒤에! 고고! 고고! 조심해! 조심해! 브래쉬 꺼주세요! 저기요! 저기요! 뒤로 조심하세요! 니자 잘 탈게요! 그만 찍게요 <screen being> <on>